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쉽게 개국어동시 배우기 그 세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음, 브라질에 있는 가브리엘 실바씨 같은 경우에는 2 1개국으로 유창하게 하고요. 25개국어를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이터 어, 코노 베노 이런 분들은 약2 1개국으로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린디 보테스 같은 경우도 10개국어를 뭐 유창하게 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한국어를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다양한 언어를 그 언어 누구보다도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10개국어 동시에 배우기 중에서 감사합니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억 명이 사용하고 가장 짧은 언어 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중국어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감사합니다. 이표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세 라고 하는데요. 어, 보통 세세 하지만 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생큐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은 세세니 정도가 되겠고요. 니는 당신이란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뭐, 메이까시 하면은 큰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부과치. 뭐,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인이 배우기가 쉽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디, 어느 언어일까요? 네,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야, 스페인어에서는 감사합니다는 gracias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에서는 알바름을 러라라라하고 굉장히 굴려서 발음합니다. 영어하고는 달라서요 심지어 그 스페인 사람이 라면을 말할 때도 라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점은 제가 그 멕시코에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제가 재채기를 하면 저 지금도 관계 걸렸는데요 애치하면은 이제 살루치라고 말합니다. 어몸 조심하세요 아니면 시의가우가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Gracias라고 얘기하고요. 또 재치기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s a l u 라 Gracias가 반복되는 일이 자주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나다 뭐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입니다. 뭐 Thank you. Uh, thank you very much.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답으로 ,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있고요 You're welcome.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천만에요 라고 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웃음>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힌디어인데요. 힌디어에서 감사합니다는 단야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 는 보훗 다냐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힌디어로 그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는 뭐 천만해요 라고 하는 답이 있었는데요 뭐 꼬이바나이 하면은 that is nothing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 그리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어인데요. 어, 저도 아랍어는 특별히 배우지 않아서 잘 못하는데요. 보통 아랍어에서 감사합니다는 수크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2억 명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입니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포르투갈어는 감사합니다는 오브리가 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무이뚜오브리가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페인어에서 천만에어가대나다 였는데요. 포르투갈에서도 어 똑같습니다. 단지 포르투갈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서 지나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억명이 배우는 언어는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감사합니다 는트리마카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천만에 오는, 사마사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리마카시, 사마사마.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1억 5천명,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감사합니다는, 스파시바, 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 한, 가할 경우에는, 스파시바 발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는 천만의어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답은 빠자 루스가 타 됩니다 빠자 루스타 보통 어, 스파시바 하면 되게 빠자 루스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천만명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독일어로 해서 감사합니다 는 당크가 되겠고요 어,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른 n k 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비런다크 비어니 프로이트 리카이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천만해요라고 하는 독일의 표현은 비트슈엔 그리고 또는 비트지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명 이상이 상용하는또 다른 언어로는 일본어가 있는데요. 일본어에서 감사합니다는 아리가또가 됩니다. 짧게는 그리고 좀 공손한 표현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할할 경우에는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또 천만에라고 요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도 이타시마시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망인 프랑스어를의 어, 경우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많이 저 어, 아실 겁니다. 보통 메어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우 어, 감사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메어시 복구가 됩니다. 보통 이제 멸치 복구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좀더 정확, 완전한 문장으로만 할 경우에는 어나서 말로는 저들 e 메어시가 되겠고요. 좀더 공손한 말로는 스 m e 메어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아까 그 스페인어에서의 gracias 하고 비슷한데요 이탈리아에서는 gracie가 됩니다. 그리고 천만에요 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표현은 frego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복잡하게 공수하게 말할 경우에는 nonce problema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탈리아 말로, 아, 이제, 지금까지, 11개, 12개 정도의, 11개 정도의 나라의 말을, 12개 정도의 나라의 말을 배워봤는데요. 아 이탈리아 말로, 다음에 만나요는, 지베리아모가 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